자 세부 영역 자 세부 영역 문항 수미 출제 문제 자 이게 출제 문제입니다 언제 작년 출제 문제 문제예요 자 출제 문제를 영역별 세부 영역별 문제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고 아저 정도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정도만 좀 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번 학기 공부를 해나가도록 할게요 자, 조리기초의 세문항이 출제됐어요 많죠? 자, 문제 서별조리 시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는 무엇입니까? 매개체는 서별이니까 물이고 그 다음 수정기고 물수정기다 이 말입니다 다음 전자렌지로 조리할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데우기 등 가열시 편리하다 편리하다 전자렌지가 왜 조리가 되는지 원리를 이해 해야 됩니다 다음 밀가루를 찬물에 풀어놓은 분산 상태를 뭐라고 그러느냐 현타객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자 졸, 겔, 유화, 뭐 진용액, 교질용액, 다른 말로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이 먼지가 자기 것으로 되어야 됩니다. 다음, 탄수화물 분류 및 특성 영역에 포도당만으로 구성된 다당류는 뭐냐? 답은 전분입니다. 우리 전분 농말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죠? 녹말은 아는데 이 녹말 전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녹말 분자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을 할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팩틴은 어떻게 되어있을까 이눌린은 어떻게 되어있을까 글루코 만나는 헤미셀로즈라는 것은 어떤 물질일까 그 물질 분자 구조가 다 그려져 있어요 맞죠 다음, 지질 분류 특성입니다. 탄화수소, 탄소하고 수소만으로 구성된 유도 지질은 무엇이냐? 자, 지질에, 유도 지질이라는 지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질도 많습니다. 자, 탄소하고 수소만으로 되어 있다. 답은 스쿼알렌입니다. 나머지 밀라, 강글리오사이드, 스핑고 마엘린, 뭐, 뭐, 트리스테알린,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 머리에 아직 전혀 떠오르지 않죠? 떠오르려고 그러면은, 분자 레벨의 분자 구조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면은, 이름은 기억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분자 구조를 보면은 훨씬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 리노레산입니다 리노레산과 리노렌산이 있잖아 두개 필수 지방산이에요 탄소수와 이중결합수가 몇 개냐 18개 탄소이고 이중결합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리노레산이 어떠한 분자 구조로 되어 있는지 리노렌산이 어떻게 어떤 분자 구조인지 아라키돈산은 어떤 건지, DHA는 어떤 것인지, EPA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분자 레벨에서 우리가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다음, 유지의 품질 평가 방법 중 산가로 측정하는 성분은 뭐냐? 산, 지방산 얘기입니다. 유리 지방산이 얼마나 유리지방산이 만들어서 나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 쉽죠 지금 풀어도 문제 맞출 수 있는 정도 영역 여러 문제는 나오죠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야 그 다음 단백질 분류 특성 아미노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글루탐산은 중성 아미노산이다 아니잖아 산성 아미노산입니다 글루탐산 붙었잖아. 산성이잖아. 그 다음 시스테인은 방향족 아미노산이다. 아니지. 알라닌은 황을 합류한 아미노산이다. 아니지. 글라이시는 부재탄소가 없는 아미노산이다. 답은 이거예요. 그럼 부재탄소가 뭐냐? 이건 쉽게 맞출 수 있죠.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네개 치환기의 손이 다 종류가 다른 거. 다른 탄소. 그다음 페닐알라닌은 격가지가 있는 아미노산이다.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나와 있는 이 아미노산의 분자 구조식을 보면은 이제 그게 오르면은 이런 문제는 아무리 바꿔 내더라도 문제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분자 레벨에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설명이 안 된다. 그다음 펩타이드 사슬이 두개 이상 있을 때 적자색을 나타내는 단백질의 정색 반응은 뷰렛 반응입니다. 뷰렛 반응 그 다음 연육작용을 하는 과일과 효소가 옳게 연결된 것은 키위의 액티니딘입니다 나머지 파파야는 파파야고 뭐그 다음 파인애플이 브로멜린이고 이런 식으로 자 효소 연결된 연결 다음 식품 색향미 색 가열한 새우나 개의 붉은색 성분은 뭐냐 아스타신입니다 아스타신 그 다음 식품 맛냄새에 담수어의 비린내 성분은 피페리딘입니다 피페리딘이에요 담수어 해수어에는 트라이메틸라민, 트라이메틸라민, 그다음 미생물 생육 번식,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이러스 원핵 세포이다. 바이러스 진핵 세포예요. 원핵 진핵은 구분되지요. 바이러스는 뭘까요? 답은 2번 숙주 세포에 기생한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숙주세포에 사람에 아니면 동물에 뭐 할것 없이 숙주세포를 이용을 합니다. 나머지 다 틀렸다. 다음 식품 미생물에 한식 간장 된장 제, 제조에 사용되는 곰팡이와 세균이 옳게 묶인 것은 아스퍼질러스 오리제 바실러스 서틸러스입니다 다음 김치 발효 초기에 관 관여, 젖산, 이산화탄소빛 생성하는 미생물은 뭐냐? 루코노스틱, 메센테리오, 테리오아이트. 여러분, 이, 이런 거, 이 문제, 미생물 하나께 했잖아.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 공유성분과 조리 영역입니다. 자, 호정화, 그럽니다. 호정화 식품이 뭐냐? 호화, 호정화, 구분 나중에 하시고, 뻥튀기입니다. 그 다음, 식혜 만들 때역기름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분의 변화는 당화잖아. 그죠? 그 다음, 쌀제한 아미노산이며 염기성 필수 아미노산이 있는 뭐냐? 라이신입니다. 뭐 이렇게 염기성 필수 아미노산까지 이름 다 주고 답을 찾아라. 살에 함유된 글루테린계 단백질은 오리제닌이다. 전분 호화가 쉬운 조건은 수분이 많을 때입니다. 밀가루 반죽 시 글루텐 형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은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입니다. 아밀로우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노화 어렵다, 가지친 구조다, 요도 반응 적색을 나타낸다 찹쌀은 아밀로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밀 찹쌀은 거의 대부분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답은 포도당의 알파원포글리코사이드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에는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다음, 서류 성분 조이 감자 갈았습니다. 감자전을 붙이려고 감자를 갈았을 때 갈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주된 반응은 무엇입니까? 티로시네이즈 산화반응입니다. 토란이 미끌거리는 성분이 뭐냐? 갈락타닌이라는 성분입니다. 그 다음 육류의 육류 성분의 자, 숙성된 육류가 감칠맛 성분을 나타내는 성분이 뭐냐 IMP 이노신 모노포스페이트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에 떠오릅니까 다음 육류 저장시 철 2가가 철 3가로 산화됐을 때 젓갈색 색소는 매트 마이 마요그로빈입니다. 매트, 마요그로빈. 다음, 어묵 제조 시 생선에 2, 3% 소금을 넣어 갈면은 용출되는 염용성 단백질은 뭐냐? 액틴 마요신입니다. 액틴 마요신. 그 다음, 신선한 달걀 상태로 오른 것은, 일본 껍데기, 달걀 껍데기가 매끈한 것, 매끈하지 않, 매끈한 거는 신선한 상태가 아니죠. 매, 난환계수가 0.25 이하 기실 깊이가 12mm 이상 기실이 크다는 얘기는 오래되었다는 얘기잖아 수분이 그만큼 증발되고 사라졌습니다 10% 정도 소금물에 깔아앉는 거 이게 신선하다 그 다음 남백기포 형성을 촉진하는 것은 자, 레몬즙입니다 난황 소금 우유 식용유 넣으면은 기포 형성 억제시켜주는 게 아니고 방해시킵니다. 다음 우유 가열 시 피막을 생성하는 주된 원인 물질은 뭐냐? 유청 단백질 회이글 유청 단백질입니다. 우유에 산을 첨가해서 치즈를 만들 때 변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은 카세인입니다. 두부 제조 시 간수에 의해서 응고되는 단백질은 글리시닌입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맞출 수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 다음 유지조리 가공의 영역에 유지 가열 시 표면에 엷은 푸른 연기가 발생할 때 온도는 발연점입니다. 발연점, 스모킹 포인트입니다. 연기가 납니다. 푸른색 연기, 발연점 발연적. 그 다음, 버터 크림을 만들 때 버터를 빠르게 저으면서 공기가 들어가서 부드러운 질감으로 변하는 성질이 변합니다. 이 무슨 성질이냐? 크리밍성입니다. 크림화된다. 크리밍성. 다음, 액체 유지. 이거 스프린트네 액체 유지를 경화시키는 경화하여 만든 유지 액체 상태를 거의 반고체 상태로 만들었다. 마가린입니다. 경화시킬 때뭘 넣었습니까? 수소 첨가 수소 첨가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중결합 불포화 결합에 수소를 첨가시켜서 수소 부가 반응을 시켜서 만든 마가린 그 다음 채소류 성분절이 흑교자의 미로시네이즈가 작용해서 생성된 자극성 성분은 아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입니다. 아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 여러분, 아릴 알코올 그는 알코올 들어보셨죠? 티오시아네이트 들어봤죠? 나중에 이 아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분자 구조가 어떻게 돼? 분자식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채소 주요 성분이 얼케 연결된 것은 생강의 진저론 혹은 진저올 이런 것들. 그다음 연근을 식초에 담가두면은 선명한 백색을 아 여기 미스프린에 백색을 유지하는 수용성 색소는 뭐냐? 안토잔틴 혹은 안토크산틴, 안토잔틴. 그다음 돌봄감이 감이 연시로 숙성될 때 성분의 변화는 프로토펙틴 함량이 감소되는 현상이다. 건조 다시마 표면의 흰 가루 성분은 뭐냐? 만니톨입니다. 만니톨 어떻게 생겼는지 분자 구조식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 주요 키워드별로 예상 문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가, 제가 나타내는 상세 문항 영역 이 있죠. 그 문항이 출제 문항, 지금 고그 출제 문항으로 발표돼서 그 문항 속에 문제를 출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여기서 세부 문항, 출제 문항까지 봤습니다.